필러 보형물 그리고 절골술이라 그래서 뼈를 잘라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제일 가벼운 간단한 것이 찔러서 이곳에 필러를 위치시켜서 돌출 이 입을 무턱을 커버하는 거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턱이라고 하는 이 무턱 쑥 들어간 곳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필러 보형물 그리고 절골술이라고 해서 뼈를 잘라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제일 가벼운 거, 간단한 것이 찔러서 이곳에 필러를 위치시켜서 돌출 이 입을 무턱을 커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옆 무턱에 비해서 나와보이는 입 이것이 아래 아랫 턱을 이렇게 빼면서 상대적으로 입이 들어가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 적게 들어가 있는 사람과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다 됩니다 필러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되기는 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분은 상당히 뒤로 빠진 분인데요 무턱이 심한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분의 경우 5cc가 넘는 양이 밑에 하방에 들어갔다는 것은 명심하시고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수술 쪽이나 아니면 보육물 쪽을 권하는게 저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 보통 간단하게 한번 나 해보겠다 그러면은 필로도도 러 충분히 이 정도로 심한 분들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더불어서 무턱 뿐만이 입이 나아 보이게 하는 돌출입이 나아 보이게 하는 거는 무턱의또 있지만 여기 팔자 부분이 쑥 들어가신 분들도 이쪽하고 이쪽이 뒤로 빠지면 입이 싹 나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그 팔자 부분 여기와 무턱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걸 뿌띠양악 이라는 어떤 분이 만든 용어가 있는데 어,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돋아서 이 입이 나아보이는 것을 개선한다 그래서 어, 뿌띠로도 양악수술의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정도로 뿌띠 성형은 강력한 수술법이기도 합니다 자, 심한 무턱 교정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